뭐 하세요, 아줌마? 머리 식사하세요. 좀 정리하면서 놀자. 어? 엄마 하잖아. 나 청소방에 싫었냐고. 뭐, 저번에 그랬잖아. 엄마 힘들지. 엄마 쉬어 그랬잖아. 기억 나지? 응? 엄마는 싫어 그랬잖아. 그럼 청소는 해야 될거 아니야. 엄마 그래도. 청소는 누가 해? 난 거. 난거 어떻게? 빨리 다 됐다. <목소리> 뭐야? 엄마 파티어서 어, 엄마는 뭐야? 어. 이게 뭐야? 어머. 엄마. 리는 뭐? 여기? <웃음> <웃음> 엄마. 어? 엄마는 거 여기, 여 아, 엄마 청소해야 돼. 어, 음. 어제도 엄마? 응? 여긴! 엄마 어, 이거 짜야지 음. 이거 응 부드럽다 아빠! 보이보 <목소리> <목소리> <아빠. 목소리> 구석 구석, 앞니빨도, 앞니빨도. 응, 응, 응. 응, 응. 뭐야, 이빨 닦는 거야, 마는 거야? 응. 누구 말한 거야? 아니야. 너 여기 에 놓고 또 흘릴거지? 여기다 놓고 있다 먹어 결국엔 흘렸구만 어? 결국엔 흘렸어 이거 안 흘렸는데? 장태리 이제 곧 있으면 4살 된다 태리 하지만 언니는 지나면 7살 돼 기다려. 여섯 살 되지? 여섯 살. 나언니예 맞아. 어, 섯살 와. 어, 하지만 태리는 아직 멀었어. 그쵸, 엄마. 태리는 <웃음> <웃음> 이제 네살 되네. 태리는 아직 멀었어, 크게. <웃음> 엄마? <웃음> 엄마는 뭐예요? 엄마? 엄마는 일곱 살. 7 살? 응. 엄마는, 응. 응. 엄마는 이 것도 언니는. 어, 언니는 여섯 살 되고. 언니는 여섯 살 하고. 아빠는 왜? 아빠 여덟 살. 어? 아, 엄마. 응? 아빠, 그 다음에 할아버지 된다. 남자. 엄마는? 엄마는? 엄마는 다음에 할머니 돼. 혜리는 다음에 뭐 돼? 난이 또혜니 엄마. 학이 어? 돼. 어? 아, 그래? 엄마, 할머니 안 될래 그러면 소원을 빌면 되지 소원을 어떻게 밀어? 음, 응... 뭐 엄마, 뭐 엄마, 할게 해게 야! 아, 그래? 와, 잘 그래, 잘 알았어, 잘 알았어. 나중에 혜리가 엄마 되면 엄마, 할머니 되고 싶어 안 돼! 응, 왜안 돼? 안돼할원이나안 돼. 응. 되고 싶은데 왜? <웃음>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? 물이 남아 있네. 음 깔끔하다. 친정이 누가 따가운 고기 먹을거야? 조금만 넣고 안이나시럭 매 계속 드시네요 아맛마 네, 이것저것 섞어야 맛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조금만 조금만 너무 맛있다 슈우우우우우 <웃음> <웃음> <잘하라고>. <웃음> 엄마, <웃음> 엄마, <웃음> 내가, <웃음> 음, 내가, 엄마, 엄마, 내가, 내가, 엄마, 내가, 엄데내 엄마, 뭔데? <웃음> 아, <웃음> 선물 뭔데? <forever following 웃음> Just don't get too far